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입니다 이번에 저기 신형 NAC-2000M 이죠 그 PoE 앰프 네. 뒷면에 이렇게 되고요이번에는 새로 저기 오디오 잭을 바로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또 해놨고 포트도 해놨고 이랬습니다 예. 네. 아, 여전히 카메라 PoE 전원 들어와서 전원 들어와서 PoE가 또 카메라 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앞쪽에 LED 램프도 넣어서 이제 전원 들어가고 나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. 어, 아이고 빠졌네. 예. 자 잠깐 제가 다시 좀 키고요. 어, 바로 바로 아직 안 되죠? 아, 바로 돼요? 자요거 제가 음악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여기 네. 아, 너무 크네요. 보름 네. 줄이면 되고요. 음. 예. <웃음> 네.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음질도. 자 스피커 이렇게 두가닥이 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네. 이렇게 이 포트로 이제 테스트할 수도 있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. 여기 네, 네. 뒤에 바로 이렇게 뽑아서 요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